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시고 예 가로 안에도 읽어주세요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소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욱도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인사도 좀 촌스러운 인사하지 말고. <웃음> 어쩌면 제가 촌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샬롬이라고 뒤를, 뒤를 쫙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샬롬. 예. 네, 훨씬 더, 어, 좋지 않아요? 예. 네. 여러분 어, 오늘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눌려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어, 우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막 제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배 분위기가 다 깨어질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이 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늘 예배 때 긴장감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 어, 어, 지금 어,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좀 어, 좀 지내야 되겠느냐 아침에 우리 예배팀들하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사에 관한 부분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두 가지 여러분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웃음>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어,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싼 적이 있죠 예 엘리사 잡으려고. 예, 근데 이 밤, 밤에, 이 밤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을 다 포위했는데 새벽 아침에 일찍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완전 히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급에 확 질린 거죠.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 이제 죽었겠구나. 이제 완전히 잡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 자기 의 주인 그 엘리사를 깨우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쥐를 쳤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네,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놓고는 엘리사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워낙근데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년이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가지고 상황에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상황과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아람 군대마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 둘러진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막 여러 가지 소식들이 흉흉하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위축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엘리사의 종의 마음은 떠나보내시고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누스에 네. 온통 길을 기울이고 있으면 처질수 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니까 찬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막 이런 마음까지 막 드는 어떤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아침에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럴 때서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네. 불말과 불평고로 인동하시는 하나님 네. 그분께 더초점 맞추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더욱 살아나게 되고 마음도 여러분 그렇게 짓눌리지 않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상황파가 못하시고 계시네요 뭐 그렇게 핀잔을 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믿음의 몫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성도들의믿음의 인해도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과 어떤 심리가 상황에 완전히 쩔어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치고 나가는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맞춰지는 이시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꼭 받으시고 우리 성원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생활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우리 한번더 우리 자오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엘리사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라고보다또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한 사람씩 또한 사람씩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 가돼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응? 상식 <웃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안드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드레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가 예수님의 첫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 안드레에게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오늘 먼저 우리가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는 사실 베드로 신앙의 선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아비일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어, 이 성경에 진행되는 어떤 열두 제자의 그 상황들과 형편들을 살펴보면 베드로처럼 눈에 띈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 안드레를 만나실 때는 뭐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안드레가 전도한 시몬인 베드로를 만났을 때네너 이름 바꿔야 되겠다 자 이름 바꿔줄게 그래가지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고 그렇잖아요 하 왜 같은 형제지간이면서도 충분히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관심을 표시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더구나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는 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서로는 안드레가 먼저인데 주님은 베드로를 열두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사실 믿는 순서로 따지면 예, 안드레였는데 안드레 여야 되는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또 야고보 요한 또 택해가지고 특별히 지명해서 어 챙기시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반면에 이 안드레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안드레는 별로 두드러진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안드레는 이름조차 그렇게 많이 거명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들고 외쳤을 때 하루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드레의 이름은 열두 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복음소에도 어쩌다 이름이 나올 때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또 소개하고 있어요 좀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꼬리표가 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안드레가 베드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놓고 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안드레를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비춰지는 그의 사람 됨 인격 됨의 모습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드레에게서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베드로를 질투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내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있잖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히 뛰는 인물이었어요 한 번은 이맘녀명에 가까운 청중이 빈들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먹지 못해가지고 허기진 채 집으로 돌아갈 형편이 되었을 때 안드레는 아,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네, 먹을 것을 찾으러 그 군중 안으로 막기집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가진 조그만 도시락 하나 발견하고는 그것 들고 나왔던 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또이 헬라 사람들이 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럴 때이 안드레는 조용히 그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고 붙여주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안드레가 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이 있긴 한데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이 안드레는 행복한 제자처럼 예수님 곁에서 아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안드레에 풍겨 나오는 인상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인 성숙도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한수 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5천명을 전도한 일이 없어요 안드레는 그렇죠? 그러나 그 5천명을 전도하고 구원한 베드로를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낚시를 치면 한 마리를 낚아도 짠제이를 낳지 않고 대어를 그렇게 낚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 한국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요 초창기에 화려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백년한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워진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길선주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 길선주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한국 최초로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 대부흥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어, 길목사님이 사역할 당시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야욕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시절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만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어, 목사님은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 눈이 안 좋은 상태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뚫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시록 붕해를 할때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그 목사님의 그 부인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교회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감화력 때문에 많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제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요 내가 숭교할수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물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우리 복음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사에 우리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은 그 독립 그 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기독교 복음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자기 몫을 크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참 대단한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손주 목사님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을 아세요? 이 대단한 인물을 인도한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그를 전도한 사람은 29살 먹은 청년 김종섭이라는 청년이 그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 김종섭을 모르죠 제가 교회사를 찾아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 바로 그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예, 이게 작은 일이 따로 없다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큰 일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추일학교 학생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인물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이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안드레가 될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여러분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 아, 여기에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발견하는 소중한 교훈 같아요 안드레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 그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아, 참 귀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드레를 보시고, 예, 누가 더 크게 치실지,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할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안드레에서 그런 좀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를 좀 우리가 좀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눈을 돌려 시모님 베드로를 보겠어요. 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 인도해 왔을 때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렇죠? 요한의 아들 요한은 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시는 즉시 앞으로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 그 헬라우로 개바를 베드로 처음 만난 그날 개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예. 남이 간섭하거나 결정한 일이 더둑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아랑곳하지 않고 개바 헬라우로 베드로 예.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자야 그새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누가? 주님께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 자신을 따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스스로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개발아 부르겠다 또개발아 불러라 베드로다 그렇게 하셨는데 진작 주님은 개발아 하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신기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7장 40절 한번 봅시다 누가 복음 7장 40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그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베드로가 이게 뭔가 좀 못마땅해하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또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두 번씩이나 한번 불러볼까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여구하였으나 그럽니다. 저 때의 장면은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는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고 있다는 것 알아라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또한 장면 더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떠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 저 때는 어떨까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자지 말고 여기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잠쿠 꾸륵꾸륵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더라? 시몬아!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니 이게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그 안에 녹아있어요 좋은 감정이 아니 상황들이 보면 아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잖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더라.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읽어 봅시다. 제자 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 장면이 어떤 장 장면? 앞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장면하고는 많이 대조가 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 대충 아시겠죠? 가이사라빌립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그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는 베드로야, 베드로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를 향한 안타까움 또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감정, 뉘앙스가 담겨져 있고요. 베드로는 그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때 그래, 네 이름대로 지금 행하고 있구나. 네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부르신 이유가 또 뭘까? 더 중요한 것은요, 하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이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쓰셨던 호칭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따가지 요한복음 21장 한번 떼어주세요.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다 같이 급시다시자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런 처음 만나는 순간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시는 호칭인데 중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호칭이 나오지 않아요 단한 번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왜 굳이 이 부분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듣는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자 듣는다 듣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 베드로 개바 돌 반석이라는 뜻인데 듣는다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은 베드로야 너는 듣는 자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할 때 흔들리지 말고 들은 말씀 붙잡은 말씀, 요동하지 말고 태상같이, 반석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던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땠느냐 어느 순간에는 그 이름대로 행하지 않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아 그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시몬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인데 그렇게 살면 충분한데 그게 마땅한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베드로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전히 육신의 그 아버지와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뭐 육신의 아버지와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너라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콜하실 때육신의 어떤 것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제자인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떨 때 보면 이 베드로는 육신의 그 아버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요한의 아들의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으나 편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처음 베두를 만났을 때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지막까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너를 보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하, 마음이 너무 주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의 제자로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김수건이가뭐김말곤이가된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이 박힌 거예요 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일서 3장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또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그럽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또 여러가지 부분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스의 편지다 그리스의 향기다 뭐 이런 이름들이 부차적으로 붙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한 번씩 나를 향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짚고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나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예요 그것이 분명한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크게 깨달았어요 아, 더 이상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베드로로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 큰 깨달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참 신기하게요 시몬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진에는 줄곧 베드로 베드로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정적인 그 찬서는 오순절 막아야 다락방에서 성령 체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되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여전히 여전히 제자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막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시모나 시모나 어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육신의 연결코리까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네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몬에서 머물지 않고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더 다짐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치탄을 받는 것은요 좋은 설교를 듣지 못했을 가 아닙니다 지금은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TV, 기독교 TV 켜보세요 극동방송이나 라디오 한번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나와요 좋은 설교 못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받는거 아니죠 좋고 세련된 설교는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크리스찬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즐겨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우리는 듣는 것을 즐기기만 그런 게 살지 않고 들은 대로 살고.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을 좀 가지자.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스스로 진리의 반석으로 살아가는. 아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어, 뭐라고 부르실까 좀 공상을 해봤어요 혹시 김 목사야 그러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두용의 아들 수고나 아, 이러면 정말 어떡할까 너는 목사가 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도 너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두 용의 아들 수군처럼 보인다 야 그럼 얼마나 쪽팔립니까? 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하, 그래서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그 기대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타져야 되겠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내가 좋은 설교 하고 있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죠 좋은 설교 듣고 있다고 우리가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말고 들은 것 붙들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그런 성도가 될때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그렇게 주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장면을 더좀 봐야 돼요. 요 예수님의 그첫 그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에서 한 장면을 더 봐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중한 장면 하나가 38절이에요. 38절. 자,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서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장면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여장강 근처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때는 이제 사도가 되지 않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여 하신 질문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시는 거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그두 제자에게 하십니다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토를 답니다 불투만 신학자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던져야 할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해야 할첫 번째 대답이다 요한은 당시 뭐 교회라고 합시다 성도라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질문을 상당히 심각하게 심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지 이 떡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원하지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지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 원함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세상의 필요 일시적인 만족을 원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한 번씩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주 발견합니다 <웃음> 떡을 원합니다 명래도 필요합니다. 돈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럽니다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땅의 일시적인 만족과 문제 해결을 구할 때 주님 돈좀더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원합니다. 주님 직업을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떡도 주셨어요. 예, 네, 건강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참된 자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 거예요 역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사람에게 주님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두 제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라피요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답이 이 말이 조금은 쌩뚱맞게 들리지만 어디 거하시는지 그 라고 물은 이 질문은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에 난 돈이 좋아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그 하고 싶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으로 제자가 되거나 제자 훈련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제자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살기로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를 보면서 느낀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당시 교인들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없이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 예수님께 피로를 구하고 찾는 데서 이 요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세가 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힘든 부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아픈 부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가 불안해요 몹시 어수선하고 가슴이 팍막혀요 그러나 우리 새날 성도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셔요? 이 답이 우리의 대답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살이가 무척 힘들고 지쳐서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님 정말 더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보이지 않고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의 품을 찾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부러지점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이 만남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제자인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 제자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이 생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새 날개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죠? 다 알아요 예, 조금만 더 여유로운 생활 다 원하잖아요 내게 좀 건강 더 주세요 맞아요 괜찮아요 일터 하나님 우리 일터를 더좀 축복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수 있어요 너무 지금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주님 제발 좀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 깊은 곳에는 우리의 고백은 저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주님만큼은 아니에요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해금 참된 그리스의 제자됨의 고백이지 않을까? 아멘 많은 원함이 있지만 많은 피로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원시팀 나오세요 우리 잔양 르고 오늘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고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주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주내 소망은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을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더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지어서 주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예.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안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하실거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반응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